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통 이제 헤드라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원전지사의 색채 지우기. 그 정도 <웃음> 하려면 <웃음> 이런... 파격 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기자님들도 기사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목을 그렇게 다셔야 됩니다. 경제활력국이라는 건 저, 조직의 명칭에서 그런 것처럼 예. 조금 더 친기업적인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에,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동양에 보면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가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되다 예.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노동계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아, 무슨...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는 예.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 <웃음> 노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회사도 잘 되고 예. 노동자들도 행복해야 활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예뭐 맞는 얘긴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긴데 어쨌든 예. 현실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그 투자하는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예.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를 정책 입반자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어, 이번 조직개편이 안전 지역균형 컨트롤타워 강화를 초점으로 해서 현행 국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목적이 이렇네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성장 미래혁신 등 핵심 도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좋은 말이죠. 예, <웃음> 다 좋은 다 좋은 말입니다. <웃음> 변호사님 여기서 나쁜 말 없었죠 지금. 예, 예, 예. 예. 어좀 분야가 좀 많긴 한데 일단 두 예. 분께서 이 조직 개편한 보시고 관심이 혹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센터장님부터. 일단 예. 국가운데서 예. 이제 제목만 바꾸긴 한 건데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바꿨습니다. 아, 예. 예, 예.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해보겠다라는 응. 의지는 일단 바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건강관리국이 신설됐다 건강관리국, 예. 감염병 예방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고 아쉬운 점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노동정 노동전담부서가 없어져서 노동전담부서가 안 돼서 예, 예. 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음. 제주시의 수관사업이었던 예. 국 하나 신설된 거 있습니다 농수축하고 경제 가 합쳐있던 거를 이제 경제를 떼가지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판단합니다. 음. 농축산식품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새로 나온 것들 보니까 관광국이 있었는데 관광교류국으로 바뀌고 뭐 이름이 몇개 바뀐 부분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어 변호사님께서는 관심 있게 혹시 지켜보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어, 전반적으로 네. 음, 이름만 바뀐 것 같지만 바뀐 예.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뭔가 좀 기본에 충실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본에 충실했다. 어, 과거의 그 예. 과명칭이나 이런 거면 특정의 어떤 그 테스크포스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특정 업무를 어 집약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 그런 부서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꾸고 예. 좀더 이제 어, 일반적인 어, 좀 넓은 범위의 업무들을 다 같이 통화하는 그런 형태의 명칭 변경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어전 전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어떤 조직 개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아니,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저는 먼저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음, 비판 안 하십니다. 확 뒤집힌 조직 개편은 아니거든요. <웃음> 예, 예. 무난, 무난한. 예. 예. 아닌데 일단 공무원 정원이 지금 동결됐잖아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런데 네. 아, 이번에는 37명 네. 늘어나고 계신가요? 예. 아 그래요? 더 이상 못뭐 늘리기 힘들어서 6,482명에서 보도되는 아. 것에 따르면 6,519명으로 37명 증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더 받은 자료는 어국이나관은더 이상 못뭐 늘리지는. 아는 것 같고 보니까 예. 아, 제주시는 늘렸죠국 하나를 제주시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 제주시에 경제 일자리국이 생겼는데 어~ 뭐~ 요런 것도 제 제주시 행정 시 단위에서 아, 예, 예. 예 경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이름이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 거 같아요 예 시장도 노력을 하셨고 예. 또 일부 도의원들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음. 예 관련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본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무부지사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정무부지사가 좀 원래 예. 과거에 보면은 직제가 네. 좀 와정정했었습니다. 이게 정무부지사가 어... 1차산업 담당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관광 쪽이랑 몇 가지 추가되면서 가 어쨌든 이제 일을 더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무부지사의 그 관할 국 중에 예. 어 과거에 있었던 뭐 농수산직 농축산식품국 예. 해양수산국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예. 새로 들어간 그 국기 문화체육교육국하고 관광교류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관광교류국에는 그산하에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에있어서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관광에 관한 어떤 정책을 전부 다 정무부지사의 어떤 관할 안에 두다라는게 예. 상당히 이게 특이하죠. 예. 음. 부지사 뭐 이제 예. 과거에 관광협회 출신이 가지고. 아 맞네요. 아, 그럼 아, 런좀 <웃음> <그런> 고려가 <웃음> 네. 된 모양이군요. 어쨌든 정무부지사가 앞으로도 뭐꼭 예. 관광협회 출신이 되라는 어떤 것은 없는 거니까. 예예. 예. 어, 어쨌거나 중요성을 네. 좀 봤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거기서. 예. 예. 근데 반대로 또 행정부지사의 역할은 축소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너무 업무가 많았습니다. 예, 아, 약간 예. 이제 조정한 것 같긴 한데 네, 정무적으로 또관광 하셨기 때문에 음음. 관광까지 가져가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종전에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 담당관이 있었는데 예. 총무과 도시디자인 담당관이 다 빠지고 성평등 여성정책관만 들어가게 돼서 예. 사실은 청, 행정부지사는 음.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총무과는 항상 이제 관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 이게 음. 특별자치 행정국으로 갔어요 총무과가. 예, 예. 뭐 그것도 사실은 어, 특별자치 행정이란 자치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도행정 저, 저, 도정의 전반을 보는 거니까 음, 어, 총무과가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총무과는 보통은 이제 공무원들의 인사라든가 그 네. 내부적인 어떤 살림을 어 관련 관할한다고 보면은 어, 원래 행정부지사님이 하는 게 맞는 맞는데. 거 아니었는가? 예 하는데 어쨌든 음. 행정부지사님이 예. 아시겠지만 인사권자가 오영 지사가 아니라 예. 행안부 장관이셔 가지고 <웃음> <웃음> 살짝 조정한 겁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국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이거는 번외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가족국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보다 보니까 어, 그럼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바꾸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 아, 그런 취진 어, 아니고요. 예, 예. 성평등여성정책과가 <웃음>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여성정책을 통합해서 일어나도고 되어 있고 예. 그, 인력을 현재까지 는 알아본 바로는 줄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가장 그 비판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보니까 노동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센터장님도 노동 관련해서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이게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5월 19일 날, 예. 외훈 캠프에서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 예. 심지어 한국무총하고도 했던 게 있는데, 예, 예. 어, 그리고 최근에 동양도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 행사 관련, 가, 공무원 행사에 음. 지사가 가셔가지고, 예.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 결과는 없어 어, 결과적으로는 안 생기니까 예. 노동계 좀 약간 분노와 반발이 좀 있, 있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노동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 예, 전담 부서면 뭐 구분 아니고 과정도면. 예. 예. 음, 뭐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더좀 좀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근데 혹시 이거 왜그 예전에 공약 나올 때도 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혹시 뭐들신 얘기들 뭐, 있으십니까? 아니 뭐 들은 얘기는 아니고 예. 개인적인 뭐 추측은 예. 어, 오 오영훈 지사께서 예. 상장 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예. 노동의 어떤 뭐 핵심을 두는 것처럼 힘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정책 간에 서로 간에 예. 상충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말씀은 맞는데 예. 공약에 보면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가 있거든요. 예, 예. 이큰 이 테마를 추진하려면 예. 지금 경제정책과 산하의 팀으로 돼 있는 세명 가지고는 예. 가능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되다 예.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노동계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음 안타까워하는 게아니라 아,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는 예. 화가 많이 <웃음> 나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 통상국이 경제활력국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거든요. 아,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이제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거기 이제 고용센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음. 사실 이제 이 경제활력국이라는 건저 조직의 명칭에서 그런 것처럼 예. 조금 더 친기업적인 그런 음.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에,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친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 은 기업들이 아, 여기는 좀그 가기가 어려운데 싶으면서 좀안올것 같아서 아, 사실 얘기. 이제 말안 만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요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정치나 선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요. 예. 어, 진보 정당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 이제. 기업의 유치라는 것은 뭐 제주도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육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제주도로 본점을 가져오는 데 이제 어떤 그 중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 뭔가 좀 정책이 상충되는 모습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제주도까지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나 하는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패러다임좀 전환이 필요한 게 경제가 예. 활력들려면 예. 노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회사도 잘 되고, 예. 노동자들도 행복해 야 활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과거에는, 예. 기업만 있는 정책이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 활력에 대한 견념을좀 바꿀 수 있나 싶습니다. 예, 뭐, 맞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 현실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 투자하는,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예.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를 정책 음, 음. 입안자로서는 신경 음.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지금 두 분이 하신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계속해서 아, 어지고 있는 문제 <웃음> 네.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잘 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은 좀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번 오영훈 도정의 조직 개편에서 보이는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즉 친기업적인 정책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리고 실무에 좀더 집중하는 예. 을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수 있는 데 용. 예. 축산식품국에 예. 그 산하에는 과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과거에는 친환경농업정책과였는데 이게 그냥 농업정책과로 가고 친환경은 예. 친환경 축산정책과로 갔습니다. 아그러네요 축산정책과가 과거에는 친환경이란 말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우리 제주도의 양돈 산업이 가져오는 그 부수적인 피해, 그 악취라든가 어, 또 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게 농업으로 노업, 농업 인한 오염은 줄어드는데 예. 줄, 줄어든다고 보다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으로 인한 오염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라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 또 감귤진흥과라고 있었는데 이걸 예. 감귤유통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귤진흥은 어쩌면 과거에 뭐 우리가 흔히 막 80년대 90년대 그 이전에 강귤을더 음. 많이 진행하자 하라는 중인데 요즘은 음. 생산이 너무 과잉이 돼서 예, 품질개량을 예. 하고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이 음. 맞춰지니까 이런 것들도 과명층에서 바뀌었고요. 예. 과거에 뭐식품연예과 이런 것들이 있어 원예과 있었는데 이거를 예, 예. 식품산업과 좀더 음.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으 예. 그로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 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그 테스크포스 보다는 예. 좀더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음. 요즘 그 추세에 맞춘 그런 조직 개편이 명칭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업은 예. 지난번에 한번또 당하신 게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안성적> <웃음> 차, 성찰의 차원에서. 성찰의 네. 차원에서요. 네, 예산과 조직을 네. 이제 어쨌든. 사실 제주에서요. 예. 네. 예.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농업하고 네. 관광 산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산업이 좀 있는데 음. 어 그래서 농업을 과거의 어떤 그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좀더좀 예. 좀 진취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 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현변호사님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거의 저랑 반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예. 네. 두분당 색깔을 좀 바, 바꿨습니다. <웃음> <웃음> 아참 이번에 신설된 곳 중에 하나가 도시균형추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네, 그거는 이제 15분 도시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과와 15분 도시과 <웃음> 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15분 도시는 아예 과 이름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네요. 거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대 핵심 핵심 공약이니까 예. 어쨌든 임기 내에는. 이를 보겠다 이런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를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단이라는 형 명, 조직의 명칭은 보통은 이제 한시적인 조직을 보통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나중에 만에 만들어지는 확정적인 모양이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는 존속하다가 음. 어, 완성이 되면 이제, 어, 이제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조직들이 이제 대체가 될 텐데 예. 어쨌든 이제 오영훈 지사의그 15분 도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구로서 도시균형추진단을 이제 만든 것이 눈에 띕니다. 예. 예. 이 조직개편안 발표나고 나서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통 이제 헤드라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예. 제목을 보면 은 어,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오영훈 지사의 공약 관련 부서 강화가 있는데 원전지사의 색채 지우기. 그 정도 하려면은 <웃음> 파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원전지사고 정책의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15분 도시라든가 음. 기초 행정 자치 단체를 뭐 다섯 개로 만드는 이런 얘기들은 예. 사실 어쩌면 제료도의 어떤 지리적인 예. 저 디자인을 다시 한다. 음. 저 제 디자인이라 할까요? 뭐, 이 한자 말하고 영어하고 섞여서 좀 이상한데, 예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원지사의 색깔 지우기가 아니라, 음. 제료도의 어떤 지리적인 황골탈퇴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 면에서는 사실은 색깔 지우기보다 더큰 예. 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성에서는 그렇고, 예. 지금 이제 그 행, 저, 뭐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색채지우기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큰 변화는 두분다 없어 보인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기자님들도 거잖아요. 기사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목을 그렇게 다셔, 다셔야. 아, 이제 이게 네. 제목이 눈에 띄어 가지고 아, 갖고 왔습니다. 그 미래 전략국 예. 되게 세게 불었던 예. 원자 때 이제 테마인데. 예. 바뀌어 놓은 게 이제 혁신 산업국이거든요. 아, 예. 뭐 그거랑 그거랑 큰차이납 없다 보입니다. 예. 음. 아 하나 또 눈에 띄는 게그 공부관이 없어지고 그것도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빼고 아예 대변인으로. 좀더좀 예. 확대를 시켰는데 어 직급이 올라갔습니까? 잘 예. 확인 못 해가지고 직급이 올라간 거 같은데 아, 대변인은? 그거는 아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예. 도지사의 스타일이 예. 원지사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예. 뭐 여러 가지 뭐그 관광 홍보 광고도 하고 예, 예. 그런 걸 많이 했죠. 예. 어떤 그 중앙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려고 예, 어쩌면 예.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히지 않기 위해서 아, 목적과 스타일의 예. 차이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그런 걸 열심히 했는데 아 오영훈 지사 체제에서는 대변인 예. 부서를 두는 걸로 볼때 예. 대변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겠다. 좀더 어 전문적으로 예. 자기 개인의 어떤 그 pr보다는 예. 어, 대변인 을 통해서 전문적인 어, 도정 홍보를 하겠다. 예.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 예. 저는 이제 긍정 해석인 거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근데 홍보는 이미 하시고 있더라고요. 오영훈 지사는 페이스북 그냥 행사 끝나자마자 막 올라거든요. 요즘 뭐 유튜브도 뭐 뼈로롱 뭐 이런 거막 찍고 그러시던데. 나름 또 지사도 국회의원 두번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치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이제 벌써 통과가 되면은 내년 1월 정기 인사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도의회에서 시민은 뭐그 무난하게 이러실까요? 조직 개편하는 또 다른 거랑 달라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부별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조정 하더라도 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 뭐 의견은 듣겠지만 예. 예. 아직까지는 예. 또 관련 분야에 반발이 좀 노동계를 빼면 예. 반발이 없어서 통과되지 않겠나예 측하고 있습니다. 원한 그대로 예. 예. 이거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그 우리 처음에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통과 의례였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의 네. 받아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성가족부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던 그런 지금 기억이 나긴 별로 안난거아닙니요 이해 안, 거 아닙니다. 예, 안 네. 났습니다. 네. 뭐 법률을 이제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법률 예.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직 개편안은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 사항은 아닌 것 같죠? 예, 도의 시민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시민을 봤는데 이거 뭐저 굳이 여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에서 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웃음> <분이와 웃음> <그냥 웃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라도 이번 조직 개편에 안 대해서 좀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이번엔 좀두 분이서 좀 싸울 만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네.